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 뭐 따뜻했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겨울이 왔는 것만큼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마찬가지 1월달을 보고 2월 말일 시점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저는 수시로 확인을 하죠.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됐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은 다 되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다가구주택 위주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월달보다는 거래가 되었고 예전보다는 거래가 안 되었지만은 가격 자체가 대부분 다 상승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평당 1 0에서 1500만원 2천만원 까지 거래가 됐 는데요 마찬가지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곳은 거의 다가구 주택 일명 상가주택 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1층에 상가가 들어가 있으면 상가주택 2층부터 나머지 다가구면 은 1층 상가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가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찬가지 수성구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1월달보다는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8억 4억, 14억에서 13억 정도 거래가 되었고요. 황금동 수성상가로 내려가게 되면 5억 대 8억 대 가장 무난한 10억 미만 쪽에 상가주택이 거래가 되었고 기본적으로 수성구 만촌동범무동 쪽으로 가게 되면 12억, 180억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도로변에 180억이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다가구주택도 대부분 3억에서 8억, 7억, 3억 정도면은 다우주택이라기 보다는 작은 협소주택이나 소형주택이 거래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만촌동. 거래가 되었는 게 5억대, 22억대도 뭐 하나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10억대, 6억대, 뭐 4억대. 기본적으로 1월 달보다는 거래는 되었지만, 거래가 큰 금액은 큰 금액대로 거래가 되었지만, 나머지는 6, 억 7억, 8억, 10억대 위주로 거래가 좀 되었고요. 상가, 통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억, 40억, 50억, 20억 다양하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당동 서구 쪽으로 북구 쪽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뭐 23억, 13억, 33억 그리고 나머지 7, 8억 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고요. 북구에서 서구 쪽으로 다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서구는 1억, 뭐 1억, 2억, 3억, 6억, 7억 그리고 뭐 간혹가다 13억, 나머지는 3, 4억의 상가주택이나 주택들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비산동 평리동, 그나마 상권이 조금 낮다는 곳에서는 2억 대 4억 대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감산동이나 달서구 쪽에 위치가 좋은 곳에서도 상가는 23억에서 18억 정도, 나머지는 4억 3억, 간혹가다 10억에서 13억, 15억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아파트 단지 쪽에 있는 곳은 거의 뭐 거래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일반 주택들 아니면 다가구 주택들이 기본적으로 뭐 거래가 되었는데요. 남구 쪽으로 와야 그나마 2, 3억, 3, 4억, 뭐 22억도 대도로변이나 상가주택 뭐 이런 것들 외에는 평균적으로 10억 초중반, 10억 후반이나 뭐 10억 미만이나 이런 위주로 대부분 거래가 되었고 뭐 보시다시피 거의 4, 억 6억, 7억 정도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구축이나 신축이나 기본적으로 최소 10억 이상이 다 넘다 보니까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평균적으로 10억 초중반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는 10억, 10억 미만의 주택들이 거래가 되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달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는 조금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항상 7곡은 왜 자꾸 빠져먹느냐고 7곡을 자꾸 뭐 빠져먹지 말고 얘기를 좀 해달라 하는 분들 계신데 마찬가지 7곡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18억대도 거래가 되었지만 은 10억, 5억, 6억 마찬가지 1월달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은 상가는 생각외로 칠곡 쪽에서는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뭐 영경지구나 뭐 위쪽으로는 거의 뭐 전무후무합니다. 없죠. 거의 없고 금단동 위주로 마찬가지 복무동도 거의 3억 6억 2억대. 그리고 마찬가지 동구 쪽에서는 2억 3억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1월달보다는 더 거래가 되었고 4억 5억 가끔 가다가 10억 20억 거래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구 쪽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오게 되면 그래도 2,3억, 6억, 5억 정도 거래되었고요. 혁신도시 시질적으로 위치에서는 거래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구도심의 유라택지라든지 안심유타운 건너편 쪽으로 5억, 4억대. 동구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 게 동구는 투자가치가 있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집값 상승도 볼 수가 있고 동구라는 이미지 자체가 아무래도 비싼 걸 샀을 때는 상승 가치가 많이 높지 않다는 걸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뭐 8억대, 4억대, 뭐 6, 7억대까지는 무난하게 거래가 되었다. 마찬가지 고산이나 시지 주변을 보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상가주택 거래는 많이 없습니다. 없고 땅 위주로, 뭐, 알파 지구에 뭐, 거래가 되었고요. 어,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도 거의 10억, 3억, 6억은 있지만은 1월달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경산 쪽으로 오게 되면서 실제 큰 거래는 없다. 이럴 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게 되면 은 무조건 상가주택은 중심과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 구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집가 상승도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은 그런 내용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은 뭐 알기 때문에 제 얘기를 다시 들어도 큰 의미는 없겠지만은 이 방송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보기 때문에 뭐 아는 분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뭐 똑같은 얘기 자꾸 한다 뭐 그렇게 적지 마시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항상 뭐 하루하루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한달한 한 달은 나름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동향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